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34년 만에 눈보라 경부가 발령된 이후 인근 산악지대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어제 26일 현지 시간 일요일 미국 LA 카운티 샌게이브리얼 산맥의 마운틴 하이 등 일부 지역에 이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LA의 명물인 할리우드 사인과 도심 야자수 너머로 보이는 샌게이브리얼 산맥은 거대한 설산으로 변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미국의 이상기후 현상은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최악의 출산율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을 강타한 폴라보텍스 폭탄 사이클론의 남아로 인한 폭항과 맹렬한 눈보라로 인한 화이트아웃과 블리자드로 큰 재난을 미국은 겪어야 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최소 5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지난 24일 la 카운티 일대에 겨울 폭풍에 따른 분리자들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겨울철에도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la의 눈보라 경보가 내려진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생게이브리얼 산악지대에는 이날까지 많은 눈이 내렸고 일부 지역은 약 2m 이상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la에서 북서쪽으로 100여 km 떨어진 마을인 프레이저파크의 주민 린다 샌드발은 쌓인 눈 때문에 차고 에서 트럭을 꺼내는 대회만 4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2월 27일 월요일 현재 미국은 넓은 범위에서 겨울폭풍에 휩싸여 온난한 기후에 서해안 캘리포니아주까지 도한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북미 대륙의 캐나다 부근에는 우세한 고기압이 있고 중심기압은 1050헥토파스칼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서에 오랫동안 연결된 저압부로 되어 있으며 가장 발달 하고 있는 저기압의 중심기압은 980헥토파스칼이고 고기압과의 기압차는 약 70헥토파스칼입니다.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은 강해져서 넓은 범위에서 폭풍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초속 20m를 넘는 바람이 불고 지형적으로 바람이 강해지기 쉬운 계곡에서는 순간적으로 초속 40m 이상의 폭풍을 관측한 곳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서해안의 상공 5500m 부근에도 마이너스 30도 이하의 강한 한 기가 흘러들어 위성 이미지에서는 겨울의 동해에서 볼수 있는 줄무늬 모양의 구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